윤석열 캠프 오픈 카톡방에 현역 군인이 들어가 있다. 저, 아 저희 우연 식구들은 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조사 결과는 없다고 하셨죠예 이사하는 데 조사를 안 하신가요? 예 단체 대화방 같은데 각종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글을 올리거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저렇게 해 놓으시고 정작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고 그러면 또 오픈 채팅방이셨습니까 지금 선거 관련 회의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군영법 전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나중에 조사할 수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윤석열 캠프의 어떤 정책 자문 또는 정책 관련된 대화를 나는 오픈 카톡방에 현역 군인이 들어가 있다 이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저런 기사가 있어요 저 기사에는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나 저희 의원실 식구들은 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조사 결과는 없다 그러셨죠? 예이상한데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예 이제 오픈 채팅방이 이제 열려 있다가 들여다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냥 닫아서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다른 조사 방법이 없나요? 오늘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저 조사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보는 요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은 음. 이제 그 어느, 어떤 느어 사람이 이제 부대는 나와 있는데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카톡에서 대화 나는 거는 뭐 휴대폰에는 오래 남는데 본사에 저장되는 건 며칠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카카오 본사를 저희가 수사할 수 있을지 여부까지 좀 네.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검토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시면 결국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질 겁니다 군형법 94조를 보면요 이게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선거 관련 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군형법 94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군인 내 정치 관여의 폭을 좁혀 놓은 거고요 반드시 참여한다거나 논의한다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군형법 전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행위까지 처벌하는지 빨리 좀 상의하셔서 결론 내리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건데 조사할 수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심지어, 그, 보시면, 국방부는 그 블로그 같은 거에 단체 대화방 같은데 후보자,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글을 올리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저렇게 해놨어요. 오픈 채팅방이셨습니까, 지금. 아니, 홈페이지에다 저렇게 해놓으시고, 정작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장관님 영이 안설 겁니다 예. 저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